뭐 이딴 걸 추천하냐 할수 있습니다 그 사진만 보면 그래요 근데 밑에 착샷을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쁘고 힙한 것만 딱딱 추천해 드리는 시통령이라고 하고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올곤포스를 저만큼 많이 신은 사람은 저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많이 신었던 신발인데 그래서 그런지 올곤포스에 어울리는 바지를 추천해달라는 말이 좀 많았어요 또 올곤포스가 아니더라도 스트릿한 스타일의 그런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에어포스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디스 이즈 에버댓 디스 이즈 에버댓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스트랩 브랜드다 보니까 디네데부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카고 플라이트 팬츠고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품절되긴 했지만 화이트 컬러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화이트 컬러가 올곰포스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검정색 바지가 별로냐 또 별로는 아닙니다 이게 브랜드 스냅 보시면 이런 검정색 신발과 매치를 했을 때 다리 부분에서 끊기지 않고 발끝까지 내려지는게 좀 다리 가 길어보이는 효과도 있고 체크 패턴이라든지 좀 화려한 패턴을 넣었을 때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런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퍼나 카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바지라 확 스트릿한 느낌이 나는 그런 포인트 팬츠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퍼 팬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검은색으로 칙칙하지 않게 바지 쪽에 포인트를줄수 있는 그런 바지 그리고 그 다음은 하이킹 팬츠라는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포켓들 더블 포켓이라든지 좀 귀엽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은 제가 더현대 디네덴 매장에 가가지고 직원분이 입고 있는 걸 봤던 제품인데 여름 시즌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일론 소재의 바지였고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근데 좀 귀여운 포켓으로 포인트가 되는 이 제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매 고민까지 갔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고스의 팬츠입니다. 왜 이렇게 밝은 바지를 추천을 드리냐 올곰포스 제품이 이런 좀 과한 바지 컬러나 패턴이 확 들어간 바지도 무난하게 받아주는 신발이라 좀 이런 밝은 색의 컬러도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검정 신발 검정바지만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확 되는 이게 보시면은 이 제품은 좀 워싱이 들어가서 쨍한 컬러보다는 더 재밌는 바지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어서 좀 그냥 스팬츠는 편안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시보리 부분도 우그우을돼있는데이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는 컬러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의 바지입니다 그리고 디네덷의 고고텍스 3레이어 스 팬츠입니다 고고텍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한데 왜 추천드리냐면 화이트 크림 컬러의 바지여서 뭐 살로몬이라든지 골곤포스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고요 지금 10% 할인이 들어갔는데 할인이 좀더 들어가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고고텍스지만 좀 가격대가 합리적이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3레이어라서 그리고 그 다음은 노메뉴얼의 오픈 턱 팬츠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슬랙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지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절개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있어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파프에서 좀 보일 법한? 앉았을 때 이렇게 좀 벌어지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바지라서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소재가 슬랙스 소재라서 이렇게 실제로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절개 포인트가 스트릿하고 힙한 포인트에 잘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그레이가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블랙이 마일론 느낌이 나서 좀 슬랙스 느낌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정색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턱 리버스트 포켓팬츠인데요 이 제품을 왜 넣었냐면 제가 이티스라는 브랜드의 바지도 입어봤는데 그 바지가 에어포스에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보던 중에 노메뉴얼에서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항아리처럼 넓어지는 그런 핏의 바지여서 올곰퍼스, 슈퍼스타, 니아라야스 이로 그런 신발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핏 하나만으로 좀 스트릿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스아이시고요 이 제품은 E1FW 작년 가을 제품인데 포킷 디테일이 대만 스트릿 브랜드인 게릴라 그룹 거기서 보일 법한 그런 디테일의 바지여서 제가 구매를 하려다가 아직은 안 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리지널 밀리터리에서 보일 법한 면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주렁주렁 감성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켓이 다른 제품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그런 포켓 디테일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스투시입니다 자 핑크 바지입니다 왜 핑크 바지를 추천드리냐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올건퍼스는좀 대비되는 컬러 그런 컬러랑 매칭을 했을 때 과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딴 걸 추천하냐 할수 있습니다 이그 사진만 보면 그래요 근데 밑에 착샷을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검정색 신발이나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아우터 이렇게 매칭을 하면 은은하게 코디를 해도 컬러 하나만으로 확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바지라서 추천을 드리려고 넣었고요 뭉툭한 뭐 닥터마틴 더비나 카미온 같은 걸 신어도 좋고 가죽 신발 이런 거랑 매칭을 해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는 좀살려고 고민 중인데 아 지금 33 사이즈가 품절이긴 하네요 근데 스투시 구매를 하실 때 이게 제품 사진은 굉장히 쨍하게 찍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핫핑크보다는 워싱이 들어간 그런 핑크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 보시면 워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매칭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스투시의 브러쉬드 비치 팬츠고요 새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크림색 컬러가 섞여있는 요거는 뭐 당연히 검정색 올곰포스랑도 잘 어울리겠죠? 그냥 또 무난한 바질수 있는데 스투시만의 그런 와이드한 핏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렇게 초록색 리프 컬러도 있고 뭐 카키 컬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베이지 컬러도 에어포스랑도 충분히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나일론 폴썸 비치 팬츠. 이 제품은 일단 바지가 검정색이긴 한데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어디든 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한 바지겠죠. 캐주얼한 무드로 풀수 있는 그런 나일론 팬츠라서 검정색에 스티치 들어간 나일론 팬츠를 찾고 있었다면 스투시 로고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이 제품도 세일에 들어갔을 때 1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면 괜찮은 바지다. 근데 저라면 은 스투시 바지 중에서는 이 핑크 바지 구매할 것 같아요. 핑크 바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유니클로의 와이드 핏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좀 가성비로 추천을 드려요 59900원이고 무릎쪽에 턱이 들어가 있고 밑단 쪽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을 좀 저것처럼 조일 수 있는 이 디테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귀여운 느낌이 나면은 좀비추를 누르고요. 이런 내추럴 컬러가 올건포스라든지 슈크림포스 매치를 했을 때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어, 근데 후기가 되게 좋네요 이거 유니클로 맞나요? 진짜 개 이쁨 미쳤네 어 근데 반응이 되게 좋네 괜찮은가봐요 되게 그래서 이거는 좀 매장 가셔가지고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나면 매장에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구, 이거는 괜찮다면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도 될 만한 바지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올곰포스에 어울리는 아니면 좀 스트릿한 감성으로 입기 좋은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솔직히 좀 스트릿한 바지가 브랜드나 아이템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올곰포스를 신는다면 거기에 붙이고 싶은 바지 위주로 골라봤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 취향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제 취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이런 추천 컨텐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